자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슈가민이라는 게임입니다 어이 게임은 나온지 좀 됐는데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사실 나이도도 높아 보이긴 해요 자,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저도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튜토리얼을 따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눌러 봅시다 자 아침이 밝았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미션을 완료하면 만 달러를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화살표 움직이는 얘기고 쉽득키 누르라고 돼있네요. 빨리 움직인다고 하네요. 일단 5, 5번 하고 마수일 돌리고 피버튼은 뭐죠? 이니셜 포지션이라고 돼있으니까 이게 아마 홈타운 버튼일 것 같아요. 오케이 버텀에 뭐가 있죠? 아 리전이라고 돼있구나. 근데 가운데 지역을 구입하라고 되어있네요.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자 이렇게 이걸로 기준을 하면 이쪽이 맞는 것 같아. 자 여기를 구입할게요. 어 됐어요. 자그 다음에 스크롤백 아 이거 한늘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네요 자 무역을 한번 눌러봅시다 항구를 만들라고 돼 있네요 벌써? 준비도 안 된대? 자 항구는 뭐 아시겠지만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후잇! 그럼 이렇게 뭔가 마크가 떴네요 그쵸? 그리고 속도를 올리고 이거는 써머리판인 음,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건설을 한데 있어서 이거를 누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지정이 돼서 건설을 담당하겠죠. 자, 일단 빠르게 움직여 봅시다. 자 속도 올려 볼게요. 음 빠르게 움직이네. 자 건설해 줍니까? 안보이는데? 어이 깜짝이야 아니, 너무 빠르잖아 이거 자, 일단 좀 줄일게요 자 F버튼은 가이드 버튼이긴 한데 지금 볼 필요는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음 대략 이런 식으로 건설하는구만 오케이 일단 이해했어요 자이 와중에 애들이 태어났다고 메시지가 떴고 여기 보시면 애한명 태어났죠. 일단 그다칩시다자 그런 다음에 무역을 하려면 여기도 사람들이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람 재지정을 할게요. 일단 건설자는 한 5명을 두고 여기다가 한 명을 고용합시다.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오더 무역 오더를 얘기하는 거겠죠? 애 d d o r d 누른 다음에 음 제가 봤을 때는 나무를 수입하라고 언급이 돼 있는 것 같아요. W 자 우드 있죠? 다 100개 정도 수입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한번 임포트 해볼게요. 됐니? 왜 말이 없어? 아무것도 안 뜨네요. 일단 그렇다 치고 지금 메시지가 넘어갔으니까 다음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사람을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에비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건물도 바꿀 수 있대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좋아. 자, 이 버튼은 건물을 파괴하는데 쓰는 버튼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억을 하고, 지금 나무라던가, 뭐, 바위라던가 이런 거 없애라고 돼 있는데, 바위가 더 귀중하죠? 그러니까 저는 나무를 없애겠습니다. 호잇! 됐어. 그 다음에 써머리판으로 가가지고 회계 장부를 한번 보라네요. 여기로 가가지고 파이낸스로 간 다음에 음 총계인 것 같네요. 그쵸? 버짓. 버짓에 관련된 거네요. 자, 임포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 건설한데 사용된 비용이라던가 뭐 랜드 땅사는데 그 사용된 비용 뭐 이런 걸다계산해서 보여주네요. 그쵸?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이번에는 프로드 창으로 가가지고 프로듀스 이게 뭐죠? 아 내가 뭘 만든지 그래요 이거는 뭐 나중에 보면 알겠죠 일단 이해했어요 이번엔 스펙을 누르라고 돼 있네 오잇. 이게 봤을 때 레시피인 것 같아요 레시피고 나중에 이재료를 모아가지고 어디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가격은 이 정도 하니까 네가 수출할 때 기억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죠? 오케이 일단 이해했어. 또 파이낸스로 가가지고 엑스포트 아 이게 실제 수출 내역인 것 같죠? 오케이 뭐야? 튜토리얼 끝났어? 어음 어 일단 끝났대요. 아 뭐야 이거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 집을 좀 만들게요 쉐을 하나 만들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한번 자 이렇게 지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좀 길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 일단 이렇게 지어 놓고 나중에 이쪽 라인도 길을 좀 만들어 볼게요 여기 옆에다 한번 길을 만들어봅시다. 자, 길 만들 수 있죠? 오케이. 아, 이쪽도 길을 한번 만들어보죠. 아니야. 나중에 만들어볼까? 에이, 이미 합 이미 그었는데 합시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자, 돌이 좀 많이 들어가요. 자, 이런 상태에서 스탠드 램프를 만들려고 되 있는데, 이게 인프라스트럭처 안에 있다고 하죠. 얘도 짓는게 좀애매모하긴 한데 이런데 지을수 있을까요? 지을수 있는 것 같네요 오잇! 한번 지워봅시다 따봉 다봉. 따봉이네요 자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보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미고용자고 해피니스고 이게 먹는 거고 그 총인력 어른 아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명 열그 8명 중에 2명이 놀고 있다는 얘기겠죠? 개지정을 합시다. 여기서 워커를 확인해보고 일단 건설 인부는 그닥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2명이 지정해서 뭐 수입한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작은 농장을 지어달래요. 작은 농장? 자 한번 지어봅시다자이 아이가 있는데 일단 여기다 하나 지을게요 호잇. 기대가 되네요 5배로 하면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두배로 하니까 좀 느린 것 같고 좀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일단 기다려보고 자 그래서 지금 낙쪽에 수입이 됐니? 안된 것 같은데 어 벌써 됐어? 뭐야 이거 자 다시 속도를 낮춘 다음에 이제 뭘 시킨지 한번 볼게요. 일단, 과일류랑 그 기타적인 뭐, 목화라던가 그런 걸또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뭘뭐 시킨지 봐야겠죠. 나 혹시 모르니까, 자, 콩을 이렇게 눌러놓고, 그 3대 고용을 여기다 배치시킬게요. 농장에다 배치시킬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아침에 밝아오면 여기 항구랑 이쪽이랑 길을 연결할게요. 그럼 좀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아 데코레이션이었구나. 이게 빨라지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행복도 올리는 용도였네. 젠장. 뭐 어, 그래도 아무리 어때요? 한번 지워봅시다. 자 이쪽에서 길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왜 안되니? 자 두명의 농부는 이미 제가 농장에 고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 될것 같아요. 다시? 해 다시 해지 뭐? 됐죠? 다시 여기 길 연결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하면 되겠죠? 아, 너왜 안되지? 설마 제가 땅을 고용 안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것 같아. 자 일단 220개의 콩을 작은 농장에서 지으라고 하네요. 이거 좀 오래 걸릴 건데 근데 지금 먹는 양이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해요. 일단 지켜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도, 그, 도로를 좀 깔아 놓을게요. 안 보여. 왜안 돼? 음. 이쪽이 건물 범위 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한번 커서 해보고 자 그래서 이거 기다리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10배로 좀 올려볼게요 호잇. 그동안 먹는게 줄어든지 안줄어든지 좀 확인해봅시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야 될게 우리가 수입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이게 수입이 된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수입이 된 건가? 자, 회계장부한번 봅시다. 없잖아. <웃음> 뭐여, 이거. 허허, 이해가 좀안 되죠? 좀 기다려봅시다. 사람들 더 고용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그래서 사람들 잘할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그래픽은 이쁘니까 좀 볼만하네요 파운데이션은좀 다른 느낌이긴 해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 나죠 이거는 중세시대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먹는 게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좀 농장을 더 지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어차피, 미디움 농장도 미리 지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예, 붙여서 지으면 안 되는구나. 그쵸? 여기다 지읍시다. 잠깐만. 뭐가 왔다는 메시지죠? 여기니? 아니, 그거 말고. 무역 왔니? 어, 무역 온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게 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창을 보면 답이 나오겠지. 파이낸스 가가지고, 장부를 봅시다. 뭐여, 수입 안 했잖아? 어허, 이해가 안 된대. 자 아무튼 어찌됐건 그 지금 먹는게 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여기도 농부를 좀 고용을 할게요 자, 플리스트 가가지고 자, 건설 인부를 두명까지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인부 줄인 다음에 큰 농장에다 사람들을 배치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좀 기다립시다 자, 아이들이 좀 많이 자라긴 했는데 얘들이 그 어른들이 되는 순간 제가 좀이 그일리 배치하는게 좀수월해질거예요 램프를 좀만 더 지읍시다. 너무 어두워. 자이 아이를 어디다 지으면 좋을까? 여기다 지을까요? 일단 벽돌을 깔아놓고 지읍시다. 아니 안보여.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나? 안되네. 그럼 여기서 연결하면 되나? 안되네. 뭐요 이거? 아마 얘 때문에 안되는건 아니겠지? 자, 그러면 이쪽 라인에다가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혹시 모르니까 연결합시다. 어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자, 스탠드 램프 있죠? 이거를 한 두개 정도 더줄게요 이쪽도 짓고 여기도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이렇게 을게요후 됐어. 나봉! 행복하구만 아죠 다음번엔 좀 밝아질 거예요. 야 애들 너무 많이 태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위험한데? 자 그걸 통화 이제 자, 그 자원 체크 좀 해볼게요. 지금 몇개 남았는지 좀 전반적인 체크가 필요한데 여기 있죠. 여기서 많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가구? 가구일 것 같아. 자 가구를 좀 수입을 해봅시다.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가고 있죠. 어 벌써 220 모았니? 음 됐고 자 퍼니처를 하고 있어요. 퍼니처를 찾아가지고 한 100개 정도 자 인포트를 시켜볼게요. 그래? 좀 비싸긴 하지만 괜찮을 거야. 그리고 지금 농장이 좀 미들급이 하나 있으니까 지금 먹는 게또 회복이 되고 있죠 좋아요 이정도면 된거 같아 어? 자 300개 콩을 팔라고 언급되어 있죠 잘 됐죠? 자 이제 콩 팝시다 콩 팔아야 돼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콩을 팔아 봅시다 에드오더에서 미는 선택한 다음에 300개 정도 선택하고 익스포트 오더라고 하면 되겠죠. 호잇 자 125, 그 122달러를 봅니다. 호잇 됐어 근데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좀 그렇네요. 어 벌써 됐니? 자또장부 봐야겠죠. 파이낸스 레드가 익스포트는 아직 안돼 있고, 임포트는 된것 같아요. 이거, 가공인 것 같죠? 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 치고. 음, 여기에 사람들을 더 고용하라고 돼 있는데, 그, 흐뭐 애들이 아직 안 자랐잖아요. 그쵸? 야, 아직 어른이 8명 밖에 안 돼요. 이건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 만약에 안 되면, 뭐, 인구수 조절해가지고 바꾸면 되죠. 자, 이거 한명 줄인 다음에, 낙족에 사람들 고용하면 되겠지. 호이왜안 돼? 자, 됐죠. 뭐, 이렇게 하니까 되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여기서 또 사람 한명뺀 다음에 다시 농장에 투입을 시킬게요. 아니구나. 제가 그 빌딩 건물에서 뺐었네요. 나 이렇게 내비두고 고래기름을 수입하라고 되어 있어요. 500 정도 수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음, 이거 어디다 쓰려고 하지? 일단 수입을 하죠. 자에도도에서 고래니까 W겠죠? 여기로 가가지고 500개 정도 수입하라고 돼있죠 헉! 왜 이렇게 비싸! 우리 먹는 거 팔아볼까? 아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자 이번에는 100달러치의 수출품을 확보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100달러 벌다 그 벌란 얘기겠죠? 음... 우리가 팔게 사실 콩밖에 없잖아요 그쵸 콩을 팝시다 자 여기서 제 다시 꾸역꾸역 잘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빈을 팔아볼게요 한 300개 정도 팝시다 호잇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허 그래요 팔았다고 언급이 된것 같아 이거 수수료? 수수료? 설마 클리가 아니야 에 모르겠다. 일단 기다려볼게요. 자, 근데 이 게임에서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8명에서 10명의 아이를 낳았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것같아 자, 일단 5년은 지났으니까 뭔가 업적이 달성이 된것 같고 돈은 벌라고 했으니까 돈은 벌어야겠고 일 먹는 거 또 팔아 봅시다 자또 300개의 콩을 팔아 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다릴게요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이 연도 개념 있었잖아요 그 16년 지날 때까지 애들이 안 자란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와, 이러면 머리가 아프죠? 어, 이거 진짜 머리가 아픈데? 야, 너네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집을 더 만들어야되나 말아야되나 솔직히 고민이긴 합니다 이거 일 큰집을 하나 만들게요 넌 이름이 뭐야? 아 라지? 야 라지 들어가는게 많구나 나무도 800개 들어가고 루프타일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네요 일단 글도 한번 지어봅시다 여기다 지으면 되겠죠. 됐어. 자그 다음에 돌를 연결합시다. 자, 이쁘게 좀 꾸며봐야겠죠. 음 불편하다. 여기선 연결이 되겠지 안돼? 왜? 음.. 왜 연결이 안될까요? 이러면 또 머리가 아픈데 여긴 또왜 안돼? 설마 얘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건 안되는건 아니겠지? 이러면 또 머리가 아프죠? 에이 모르겠다 일단은 이거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아마 실제로 그럴 거예요 이 거대 건물이 길 만든데를 가로막아 가지고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와중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지금 성인이 12명이 됐어요 지금 4명이 성인이 됐다는 얘기겠죠 이 집은 만드는 게 맞아요 자, 일단 건축 관련된 사람들을 한명더 늘리고 자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에다가 램프를 하나 만들게요. 자 어두우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만들게요. 후잇! 됐어요. 이제 앞으로 좀더 밝아지겠지? 그래요. 됐어요. 한동안 거주 같은 거 가지고는 뭐, 고통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그려라니 하고. 이제 먹는 게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지켜봅시다. 지금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인 것 같으니까. 기다리고. 이제 수량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천은 아직도 많고. 음. Building completed. 못을 좀 준비를 할까요? 못? 못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자, 못을 한번 구입해 볼게요. 네일이라고 돼있죠 아니야.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 프로덕션 쪽에 가가지고 대장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무리 웨폰, 웨폰 만드는 거잖아. 이거는 증류기니까 술 마시는 거일 것 같기도 하고. 응? 여기 없잖아. 뭐지? 아 여기 있구나. 대장간이 있어요. 이 대장간을 이 안쪽에다 만들어 볼까요, 한번? 자 여기다 안에다 만들어볼게요. 중요한 건물이니까 여기다 짓는 게 맞는 것 같아. 호잇. 자 이렇게 짓고 여기서 만약에 철 가지고 뭐 이것저것 만들 수 있으면 다행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먹는거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야,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만 더 지을까요? 자 일단 이쪽에다가 길을 만들고 오이, 자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연결하고 됐어요. 자그 다음에 농장을 좀 만듭시다. 어차피 사람들 지금 성인으로도 있으니까 자 중간 농장은 지어도 될것 같아요. 이 아이를 여기다 지우면 어떨까요? 아 우리 영역이 아니구나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아래쪽을 구입을 합시다 그냥 자 이렇게 구입하고 아래쪽에다 설치하면 되지 혹시 모르니까 이쪽 라인에 벽돌을 좀 설치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그 농장들을 자열 맞춰서 설치하면 될것 같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인분은 좀 늘려도 될것 같아요. 지금 어른들이 많으니까 별일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먹는 게 회복이 돼야지 뭘 하든 가지. 빌딩 l e t e d 응? 자, 헤비 로드 빌딩이라고 돼 있는데 아, 마트를 만들 수 있다고? 어, 그럼 나야 좋지. 자, 이 건물은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얘 기니까 이쪽에다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이쪽 라인에다 벽돌 또 깔아주고 자 여기다 깔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깔아주고 마차 만드는 건물이죠. 자 헤비 로드 빌딩을 여기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이. 좋아요 그건 사람들이 운만할 때뭐 이것저것 작업을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쵸? 오 이렇게 만드는 게 있구나 근데 몇 개씩 만드는 거는 왜 언급이 안되니너 머리 아프죠? 자 한번 지켜볼게요 이거는 마켓 쪽을 봐야지 알것 같아 저장고 가가지고 함 지정된 거 확인하고 한두명 정도 고용하고 음음 생산이 더딘데? 하고 있니? 자 이렇게 눌러놓고 휴대폰 말고 그래. 아, 철이 없다고. 그건 철 빨리 가져오면 되잖아. 이 사람아, 나 이건 좀 기다려 볼게요. 어, 철 가져온 것 같은데 뭔가 생산한 것 같아요. 아까 270이었죠. 무시 뭐요? 똑같잖아. 아니 여기에 철이 없어 아이론 이렇게 많은데 운반꾼을 고용해야 되나 이건 좀 지켜볼게요 Building completed. 자 헤비로드 건물 완성이 됐고 여기서 얘가 운반꾼인 것 같아요 그쵸 한두명 정도 고용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 배치된 인력들이 몇명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체 미고용자가 3명밖에 안 남아있죠? 잠깐 마차가 왔다 갔다 걸었던 것 같은데 다시 고용을 합시다. 자 이러면 됐죠? 아 분명히 마차가 왔다 갔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응? 어나 웨폰 만든 적이 없는데. 자이 정도 만들었으니까 됐고 이제 그만 생산합시다. 호잇자 스타. 아이 정도면 충분해.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먹는 게 부족하니까 여기서도 콩을 만들게요. 호잇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아, 웨폰 만들라고? 네, 시킨 대로 해야지. 자, 웨폰 만들겠습니다. 일 만들고 지켜봅시다. 자, 두명 고용하라고? 야, 이미 고용돼 있잖아, 이 사람아. 됐어요. 이게 미리 지정돼 있는 사람들은 안 되나 봐요. 자, 웨폰 220개 정도 만들고 이것도 팔란 얘기가 나오겠죠, 언젠간. 일 기다려볼게요. <웃음> 벌써 10년이 지났어? 자, 놀고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뭔가 좀더 뭐 커져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여유 자리가 없죠. 집을 더 만들어야 돼요. 오는 이거밖에 지울수 있는 게 없구나 난 이거라도 지을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지어 볼게요 아니면 뒤에다 지을까 자 뒤에다가 벌을 만들고 또왜안 지어져 머리 아프죠 그러려니 합시다 자 이쪽 뒤에다가 길을 만들고 이것도 안되니? 왜 안돼 이거 어 이건 왜 안될까 머리 아프죠 자이 건물은 여기다 짓을게요 그냥 자 이렇게 건설하면 되겠죠 호이 됐어 자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기서도 생산량이 늘어날 테니까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키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느 정도까지 더 키울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지금 웹폰 제가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니? 그래 웹폰 지금 만들고 있죠? 이거 좀 기다립시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뭘 한지 좀 지켜볼게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셔면감사하고요 다음에 봬요.